더나플러스 모르나? 안녕하세요 자연을 담은 탈모 샴푸 더나플러스의 모델 마동석입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올해 2022년은 이민년 호랑이띠 해인 만큼 모두 다 기운 찬한해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한해 동안 소원하시는 모든 일 빠짐없이 다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무엇보다 건강한 한해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잊지마, 봉석 탈모엔터 나나나.